샤스. 다음번에. 오마이. 오마이. 이거 이 되지? 네. 자. 마이 토가 말로라이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쓰면 모든 말을 다 포함해 다뜻 있어. 아. 라이 그럼 내가 산다라이 네. 내가 줄게. 라이 내가 청소할게. 내가 내가 내가 할때라이라이 하면 돼요. 네.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뭐부영부영 부영. 부영, 부영. 걱정하지 마. 부영부영 부영. 쓰질때 없다고 불령불렁해야 부영 부영 부영 부영 월라잇 부영 부영 부영 월라잇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월라잇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라고 하냐 내가 산다고 그러면 두 분은 뭐냐면 나한테 부영 부영 부영 라오스 부영 부영 부영 월라잇 월라잇 내가 살게요 우리 맨날 그런다고 그래 중산도 똑같아 갑니다 액션 하면 갑니다 월라잇 아 부영 부영 부영 라오스 월마어 월마잇 월라잇 월라잇 이렇게 갑니다 뭐 <웃음> 머리가 그게 아니라 엄마도 엄마도 저렇게 얌전한데 엄마도 착한데 딸도 똑같은 성격이? 제가요? 어. 아니에요. 아, 공부하는 거 봐, 되게 착하지. 왜냐면 기존에 공부하는 걸 여러분 봤지 이상한 사람도 많았지. 신시어? 자기 이 별로 지정성 <웃음> <진정도> 없이 <웃음> 어, 이러지는 <이러시면>. 뭐지 이거 <웃음> 아니 거기 거기 뭐야 저 거기 거 거지 원디 가 봐봐봐 막 사람들 막. 막 하는 사람 있잖아. 내 유난히 보면 되게 조용해. 이게 조용해. 네. 네. 엄마가 엄마가 조용해. 엄마가 막 수다를 면 딸도 따라가는데 엄마가 조용하니까 할 말만 해요. 할말 망색해. 뭐 불공정하게 나를 대우하거나 막 요럴 때한 번씩 팍팍팍 하지. 맞아. 나머지는 맞아. 조용해. 제대로 아, 잘보셨 불공정하게. <웃음> 그래. 뭐 그런 것만 하지. 조용해.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그래갖고는. 안늘어이게스스스스스 거야,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지야어막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뭐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뭐스스스 남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웃음> 좀 주고 살아 알았어요. 아자 남한테 원라이 자 원라이 원라이 원라이 원라이 원라이 이라이 이라 공부하다가 공부 끝났나 원라이 원라이 운명 아니 아니 지금 공부가 꼭두번 남겨 게 운명이 왜냐면 왜 그저기 이거 그 코미디언 그 팀들이 네. 괜찮냐면 이렇게 단독으로 온게 아니라 그룹으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룹으로 유지가 되는 게 지금 척해 있어 척해 있어. 정말요? 아니면 처음 나가서 한두 명만 자라거든.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꼭 둘만 남아요? 왜냐하면 그룹이 어려워요 그룹이. 혼자 이렇게 그 공부하는 게 되는데 막 단체로 뭐 하면 그게 제대로 아, 그게 빠지고 뭐 하고 그게 두달 가고 세달 가면 모이겠냐고 안 모이지 힘들죠. 그러니까 샘플링 만들기가 어렵지. 그룹 샘플링은 빠진 가는데 개인 샘플링은 있지야. 그때 부원장님처럼 그분도 뭐한두달태우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할머니가 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데 이 그룹으로 가기는 왜 어렵냐면 그걸 강제할 수 없으니까. 이게 스케줄이 다 다르잖아요. <목소리> 우린 일할 때 몇십 명도 하나도 안빠지는데 돈을 주거나 급여를 받거나 소속하면 회사거나 이런 거지. 근데 공부하는 건 이거는 누가 강제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돈그몇 푼이나 돼 난리 있는 지 그렇게 성인은 한달 다니기가 쉽지 않아. 다 빠져요. 다 빠져요. 1월달에 말씀해가지고 결정해서 2월달 3월달 가다가 하 하다가 80%가 떨어져. 20%가 와. 언제까지 와? 여름까지 와. 갖고 7월달 여름전에 이제 99%가 떨어져. 왜? 휴가 가야지. 휴가 가야지. 뭐해지시간는 만약에 남는 자, 샷츠쨰샷츠쨰 무슨 뜻이라고? 샷츠쨰 뭐야 잠깐만 <웃음> 엄마 아시는데 엄마 다시 만나자고요 어, 다음에 보자 다음에 응.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샤츠 쟨, 샤츠 쟨. 자 쩌츠 쩌츠 쩌츠 쩌츠 쩌츠 쩌츠 쩌츠 이번에 이번에 상추 상추 쩌츠 쟤쟤쟤 자, 쟤츠쟤츠쟤츠쟤쟤쟤츠쟤츠쟤쟤쟤쟤쟤 그게 왜냐면 그래서 직, 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입으로 그거를 집에서 막 훈련해주고 길거리 가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참 나오거든 그렇죠. 그 습관을 여기서 들어주면 뭐가 되냐중사람 나중에 만나면 그때 한마디 들은 거를 이제 자기가 반복을 한다고 습관 썼고 어? 제가 뭐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언제 뭐 하고 있어 한 번만 하시면 그게 자기 그거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소 들어서 픽업을 하는이은잊어버리건 네. 좋아. 근데 거기다 또 다시 바로 부지런하게 집어넣어줘야 돼 에이 이거 뭐 맨날 너무 밑받은 동에 물 붓기야 근데 그렇게 해야 돼 밑받은 동에 물 붓기가 아니라 그게 산 인생이야 어차피 잊어버리는 게 인생이야 근데 계속 부하는 거지 그냥 붓다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내 몸으로 중구가 들어오게 해야지 머리로 들어오게 하면 잊어버리고 내 몸으로 습관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반사로 들어오게 해야지 할수 있거든 해완을. 근데 자꾸 의식으로 들어오게 하이 사람이 미쳤어 어떻게 그걸 다 할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큰 분의 감성적으로 나가는 거거든. 감성적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 연습했던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왜 연습을 하냐. 나중에 막올림게 금메달 뜯더니 긴장해 갖고 아무것도 안 나와. 다 하도 반복적으로 연습하자. 그냥 그래. 마음 비우고 하니까 되는 거지. 이번에 이거 넘고 저기 가서 저걸 잡자. 전혀 그 생각이 들겠어. 그냥 그냥, 그냥 감으로 가는 거야. 감으로. 근데 감으로 오기 전에 뭐냐. 반복을 많이 하잖아. 체조 하나도 그런데 문장 하나도 마찬가지, 말 하나도 반복 반복해.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중국어지 외국어지만 그게 이제 내 나라 말처럼 이제 이렇게 가물어오는 거지. 그고그 언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가 용기도 생기면서 친구도 늘어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사업할 때 당하는 일이라든지 속는 일도 부족하고 그런 게 기회가 적고 속는 기회가 적는 거지 없이좀 적극적으로 가고요. 근데 자꾸 모르면 통역한테 의존해야 돼. 근데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아야 돼.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아면 돼. 이게 지금 나이 중국어 사업하는 것도 껌짝 말하지 통역이 안 되는 거 본들 다 아니까. 근데 그걸 전혀 모르구나. 자, 샹츠. 샹츠. 샤츠첸. 샤츠첸. 오, 좋아요. 자, 니자. 니자. 니집이잖아. 오자 니자 많이 했잖아. 아 맞아 니자. 어. 그러니까 아,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게왜 중요하냐. 앞으로 다 쓰여요. 자, 네. 니자. 짜, 짜인 날이. 짜인 날이. 어디 속이고, 나는 어디요? 날이. 날이 날이. 출생 물론다 어디냐고. 화장실이 어디요? 그 앞에 미스터 선생은 어디가고 어디가? 무조건 날이. 우리 밥은 어디서 먹어? 맨날 네. 어디요? 짜, 날이 날이. 짜이 날이. 짜이 날이. 어디 존재하냐고. 짜, 짜, 짜인, 짜이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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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듬치> <듬치> 집 어디냐고. 짜짜이 나리? 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듬치> 지수와, 아, 바로 어. 바로, 바로 그 집에 있느냐? 어, 있는 아, 아, 어 예. 그렇죠. 네, 층 조반. 안녕하세요. 아 그렇구나. 중지에 진배. 네. 어, <웃음> 이쁜 이름이네. 여자 이름이. 학교에라고 하면 되서 제가 주문을 하세요. 어, 저는 잘못 해요. <웃음> 여기 앉으세요. 근데 고 저는 사실 약속이 약속 있어. 빨리 가야 빨리 돼. 주세요. 빨리. 가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 대화 우리 좀할게요 예, 네, 하시고 계시면 제가 한 5시. 응,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아니, 여기 음. 가야 되는. 같 음. 음. 제가 어디 가서 5시쯤 온다고 좀 아, 우덴. 실. 재라이. 아, 그럼 이용부요. 걱정 갖다 오세요.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나, 나. 어, 정말 금방 드실 것같아요 예. 네. 아, 어, 빨리 해야 돼. 어, 그래? 우리 지금 중거서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사면 2일만에 다. 어.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여기 아, 사면 어, 진짜. 15번에 마스터하는 거서 15번에 마스터하는 거죠만약 지금 영상 다 찍잖아요. 중거가 다있죠아 아, 있잖아. 어, 날야 어, 돼. 필름 그래.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PC, PC 중말로. PC. 어. 네. 중말로 필수. 은가 인가习汉语니故乡在哪儿我在江苏你现在叫什么比较比较比较자 비자 있어요 여较 비자 비자 있어요 저저저저저比더 한국 比 한국. 한국. 较比较比较比较比니比较比较比较比较比较比较比较比较比较比较比较比较比요比较比较 와. 거좀 테스트 좀해볼사업지준비어사우리이 동생을 딱 일이 많을 거아什다 아, 什이 한국. 어, u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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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거 써먹보세요 인사하세요 아, 어. 인사해보세요 내가 들자면 니마 니하오 마 어. 아, 응. 배운거 좀 써먹어봐봐 잘됐네 네. 한국말 아무것도 못하는데 성탄대로 왔는데 니하오 네, 네, <웃음> 그 다음에 어 <어떻게 웃음> <할 거야? 웃음>